오늘은 저 가죽 시트 관리 방법을 좀 알아보자 생각보다 이 가죽 시트가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보다도 수십 배 이상 지저분하다고 세균도 많고 그렇다고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특히나 이제 가죽은 그 물과 열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좀 쉽게 되고 사람이 올라탔다가 내렸다 할때 자꾸 마찰이 가해져서 심한 경우는 이게 유분이 없으니까 갈라지게 되는, 찢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트를 못 쓰게 되는 거지 흉하고 가죽 시트는 항상 정기적으로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윤생을 따라하면 쉽게 관리가 될것 같아 오늘은 가죽 시트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 가죽이란 제품이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음새가 많아 재봉선도 많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휴 집에서도 쓸수 있는 이런 칫솔도 있고 이런 브러쉬를 구매를 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칫솔 갖고 해보자고 칫솔로 가죽 이음매 같은 데를 약간 눌러서 벌려준 다음에 살살살 털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특히 이런 깊은 덴 봐봐 이렇게 좀 먼지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깊게 박힌 먼지도 털어낼 필요가 있지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에어건이 없으면 이런 저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뭐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싼거 거 있어 이런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해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불어내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먼지를 1차적으로 털어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가죽 전용 세정제가 있단 말이야 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죽에다 직접 분사하지 말고 타월에다가 적당량을 좀 적셔서 시트를 닦아주라고 어려운 건 없잖아 가죽 전용 세정제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보다시피 자주 닦아줬는데도 타월이 이렇게 오염이 된다고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운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닦아준다고 어, 요렇게 닦아주고 난 후에, 사람도 세면을 하고 나오면, 어,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디로션도 바르고, 또얼굴 로션도 바르고 그러잖아. 이 시트도 마찬가지인 거야. 이렇게 세정제로 닦고, 닦고 나면, 사람처럼 이거 민낯이 되는 거지. 이렇게 되면 뭘 해줘야 되냐면, 가죽 그 컨디셔나, 가죽 보호제, 로션 타입의 그 보호제가 있다고. 그런 거를 발라서 관리를 해주면 돼. 그,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발라볼게. 가죽 보호제라고 써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발량 구매를 해서 소분통에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단 말이지 요거를 적당량을 스폰지 어플에 덜어내고 충분히 적셔 준 다음에 요것도 살살 지나치게 저힘 주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가죽에 발라주면 된다고 살살 펴 발라주면 되는 거야 로션을 이렇게 좀 발라주고 가죽에 흡수가 될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타월을 이용해서 을 발라준 부분을 살살 좀 닦아내면 돼 이런 식으로 타월로 살살 닦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죽의 광택도 살아나고 코팅도 되고 또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보이게 되지 어, 나는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시트가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살균 소독제를 또 소분통에 나눠서 갖고 다닌단 말이야 차에다 시트에다가 살짝 뿌려서 살균 그럼 조금 좀 개운한 기분이 들겠지 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는다고내 몸은 소중하니까 관리가 소홀해지면 아무래도 시트가 그 수명이 짧아지겠지. 수명이 짧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오염이야. 이게 시트가 사실은 화장실 변기 커버보다도 한 20배 이상 지저분하다는 결과가 있더라고. 따라서 얼룩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트는 주기적으로 전용 세제하고 관리제 같은 거, 보호제 같은 걸로 해서 관리를 해주고 나같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살균 한번쫙 해주는 거. 그게 좋은 관리 방법인 것 같아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트 관리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해동티 v